안녕하십니까 논현동 장사꾼 성광수입니다 여기가 연남동인데 저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그 돈가스집을 하시면서 이분이 돈가스에 굉장히 깊은 내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돈가스의 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장사는 또 틀리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시다고 제가 한 번만 방문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가게 앞에 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제가 한번 판단도 해볼 겸 그런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구독자님들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면밀하게 봐 보셨으면 해요 들어가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이렇게 안 어. 저희는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이런저런 얘기 하시면서 좀아 <웃음> 어, 하면 좋겠네. 정확하 오픈하고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을 못해요 7개월만에 뭐 여기저기서 방송 뭐 등등등 뭐가 왔는데 다사기고 온다는 거예요 아. 돈 주고 나와라 뭐 이런 거터시작 해서 음. 그러다가 7개월인가? 정확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홍석천씨그 쪽에서 뭐가 전화가 왔어요 음. 홍석천 씨한테 전화 온게 아니고 홍석천 씨하고 광고를 하나 찍었어요 음. 광고 찍고 나서 3달 있다부터 이상한 일이 자꾸 모르겠는가 미성년자가 계속 왔었어요? 일반 손님 같지 않아요 그분자가 작정하고 보냈구 음... 작정하고 보냈구나 와. 저도 한번 당해봐서 알아요 그나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적인 뭐 문제까지는 안 생겼어요 다행히 음, 해결은 해서 음. 그것만 일곱 번 일어났고요 일곱 명이 다 다른 사람인 거죠 음. 그 중에 일곱 명중한 사람 중에 웬 가족 단위가 있어요 엄마 아빠 애기 이런 음. 거는 근데 뭐를 하냐면 바쁠 때만 와서 따로 끝자리 있으면 꼭 사주면 뭐 술을 못 뭐, 먹을 수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아빠가 뭐죠? 예술도 네. 줘죠? 하다 네. 했죠그걸로 메뉴판 이랑다 보이지만 잡아요 성질을 음. 냈거그는데두 음. 네. 뭐, 번을 더못알왔어네 고의적인 영업방송이 많으니 음. 거의 얘기 안 되는 건 저런 부분 요리사 조리법을 입고 와요 음. 손님으로 왔을 음. 때딱 들어오자마자 음. 야그 시... 여기 손님 이렇게 많다? 막 이렇게 해요. 음. 이 조리법을 그대로 입고 왔어요 아. 그래서 암 아? 그냥 어서 오세요 어쩔 수 없는 게 저는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냥 요리사들이랑 같이 와서 예를 들면 너 내일부터 만들어봐 뭐 이런식이에요 뭐, 뭔가보고 어. 뭔가? 뭔가 좀 다른데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이 새끼야 니네 월급이 얼만데 그걸도 못만들어 돈가스도 아무나다 하잖아 뭐 이런느낌 아. 있잖아 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여기 만원이잖아 우리는 뭐, 대충 만들어가지고 뭐, 만 없으면 한 8천원에 찍으면 되지 일단 음. 한 10개만 팔아 10개만 팔면 은뭐네 인건비 나오네 뭐 이런식인거죠 근 이제 뭐 저런 일도 들좀 많죠 애기 엄마, 애기 아빠, 애기 둘을 데리고 와서 11시 40분 부터 문좀 열어달라고 막 건물고 있는데 너무 예의가 바라야 비싼 육못찾아서 밖에다 세우지 못한 다데 음. 그리고 안에다가 육모차를 넣어버고 음. 음. 그럼 이 자리에 손님이 음. 하나는 못자 거예요 음. 상상을 초음 해요 그래갖고 여기서 자리를 7개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금방 일어 살게요 근데 밥값이 16,000원이에요 음. 11시 4 0분에 있는데 들어왔는데 일어나길 주시몇 분에 일어났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손님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들어오면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가 저 같은 느낌이에요 음. 어떤 제스처를 치자면 친척이 놀러와서 오늘 영업을 안 하는 느낌으로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아. 그냥 여기서 봤을 때 손님이 들어오면 갑자기 뭔가 말을 시키거나 뭐 이상한 멘트를 해요 음. 근데 뭐 그런 멘트는 기억이 안 나죠 근데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손님들 이렇게 나가면서 오늘 장사 안 하나 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음. 작년 같은 경우는 위치 태그 막 이런 거에 출장 뭐 사이트 여자부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걸리고 막 야동 사이트 위치 태그에 막 걸려있고 음. 고박 사이트? 음. 그러다가 그 위치 태그는 또 불법인가봐요 그래서 음. 어느 순간 내니까 위치 태그는 안 걸리고 해시 태그에서 되어있어요 음. 가끔 저희 쪽에서 전화가 와서 뭐가 오냐면 어느 특정 업체를 지정을 해주면 제가 그 영업집에 문을 다끝내두겠다 그러면서 광고를 자기한테 맡겨달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변화뭐 기사만 듣지도 않았고 난 그렇게 살고 싶진 않으니까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영업 끝나기쯤은 아니고 한 9시쯤에 왔는데 맨 여자가 왔어요 근데 데이트 용량이 다 됐으니까 와이파이 좀 쓰겠다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외국인 플러스 뭐 국내들이나 람들도 근데 와서 여기서 잡고 뭘 하더니 그여자 근데 뭐 초기라는 게 있잖아요 요리를 20몇 년 동안 서비스 업종에 있었으면 사람을 볼지아 않은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사람의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좀 이상해요 여자치곤 뭔가 이상한 느낌? 그 사람이 잡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집 SNS가 다 폐업이 돼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가게가 아예 없어 소멸돼 있다고 뭐 해야 되나? 어느 날은 위치가 자 종로로 가 있다가 어떤 날은 아예 우리가 검색이 안 돼요 그러다가 잠깐 우리 매장이 또 동상 적으로 돌아와요 그러다가 또 없어져요 그러더니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남의 매장으로 우리 사진이나 우리 SNS가 다 그쪽으로 버리는 거야 음. 그래서 정말 주변 지인들 다 동원해서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손님들이 좀잘 알지 제 지인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움도 많이 못 받고 결과적으로 쌀국 수사 등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미 우리 가게는 해코지가 계속 많으면 한3 개월만 안 돼도 웬만한 가게 다문 닫게 되잖아요. 아니 또 원인은 모르시고. 음 인스타그램이 남의 집에 가 있는 어느 집에 가 있는지는 잡았어요. 누군지 몰라도 굉장히 집요한 사람인가요. 작정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이렇게 까지 제가 보기엔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월세는 얼마예요 여기 월세만 280 부가세가 포함하면 300이 넘죠 이게 몇평인데요? 12평 반 정도. 아이고야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당한 느낌? 그러니까 초짜라서 바보가 된것 같아요 뭐냐면 원래 들리는 소문이 여기가 나온 게 220엔가 나왔다는가 봐요 원래 누구 말에 또하면 200도 안 됐대요 그러다가 220에 하다가 240까지 올랐다가 원래 240 정도의 계약을 하기도 했다가 나중에 누가 장난 자꾸 장난을 하는 것 같아서 부동산을 바꿨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바꿨는데 거기서 26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동안 몇 개월 벌써 놀아버렸잖아요 그뭐 뭐 양업 준비하려고 마땅한 가게도 없고 또 뼈대만 보고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을 해놓고 한 3개월 있다가 이제 한 11월이나 쯤에 중공이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준공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음. 그러더니 이제 준공 떨어져서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월세가 좀 비싸다는 느낌으로 얘기하면서 주차장을 네가 쓰라는 식으로 하면서 월세를 20만 원을 더 내어요 <웃음> 그래서 결국에 그냥 다른 데알아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해버리게 된것 같아요 여기 서는 얼마나 아어요 여기 지금 4년 차요 4년차 오래 네. 하셨네. 쉽게 말하면 돈으로 그냥 삐된 거예요. 1년 동안은 그냥 적자 날 거다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아까 말한 이제 치고 올라갈 시점에 계속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진 거죠. 솔 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치고 올라갈 시점에 네. 계속 치고 올라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 네. 음, 여기는 자리 자체가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네. 네. 그 SNS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할 겁니다. 그쵸. 렇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네. 네. 네. 인정 웬만한 내공 가지고 실력 가지고는 여기서 빠지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미련 버려버리고 제대로 돈을 남길 수 있는 만큼만 남겨서 다른 데 가서 창업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돈을 너무 많이 밀어넣어버려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고 하면. 여기 현재 수익은 있나요? 지금 겨우 먹고 살 정도라 좀보겁죠 그리고 여름에 또 비수기 오니까 작년에 심각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가게를 내놨어요. 가게를 내놨는데 욕심이 그런 욕심이 나는 거죠. 여기서 4년 동안 해놓은 게 우리 집을 안망하게 해준 이유 중 하나가 거의 다골는거이죠 신규 손님 거의 음. 없어요 여기를 함부로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러니까 새로 차릴만한 돈도 없고 여기에서 4년 동안 공들여서 겨우는 먹고 사는데 접어버리고 딴 데로 간다 해도 4년 동안 공들인 것도 아깝고 그래서 욕심이 있다면 근처에다가 월세 되게 싼 거? 그런 걸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누가 약간 인수를 해줘야 뭔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장사하면서 접어야 될시점이참 중요한데 네. 항상 미련 때문에 못 접거든요 그렇 그게 이제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결과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나가면 은 막상 막상 돈도 없고 여기를 또 버리자니 너무 아깝고 제 경험상은 항상 그래요 결정을 빨리 했을 때 훨씬 네. 유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포기를 했을 때더 새로운 게 빨리 또 다가오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접어버리면 돈이 한 푼도 안 남아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 건 괜찮은데 네. 점점 스트레스를 받고 가게가 싫어지면 솔직히 지금 꼴도 보기 싫어요 그렇게 되면 빚이 지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음내 몸동아리 하나만 있어도 돈벌 수는 있는데 빚이 있으면 돈 갚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솔직히 보시기에는 이걸 가게 접는 게 맞죠? 100% 접어야 돼요. 음, 빨리 접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가게를 굳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 네. 워낙 그 주방에 명이 있으시니까, 딴 쪽에 들어가셔가지고, 충분히 좀 하시다가, 네. 좀 여유를 찾고 하시는 것이 나아요. 근데 확실히 말하면서 음식하니까 집중이 안 돼요. <웃음> 음식이 초단위로 말라서 이쪽으로 바로 드릴게요 아, 이게 코덕, 음. 치즈볼 같니다 치즈볼 음. 이게 매운이고요네 매운 이게 소금이고요 맛있어요. <웃음> 음. 맛있네. 음. 요새 냉면 나가는데 나도 대화 나눈다가 냉면이 다물러버려가지고 다시 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 어, 예. 네. 좀 신경 쓴놈가세요 아들아 이 겨울에 아니 여름에나 아니. 그럼 음, 뭐 냉면 괜찮지. 미끼 함을 잡아주니까. 이려고 애를 많이 써요. 원래 이거는 이제 가끔씩 가끔씩은 아니고 거의 우리 집오면 서비스로 드리는 느낌. 그랬어 음. 살짝 섞여 있어요. 색이 조금 다르 음. 뭘까? 음. 그 g o 음. 음. n I should w 야 n t to have t 봐 be. I'm sure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 입장에서는 불리한 t i 한2 0 t I'm n o 다지른데한 번데요 먹어봐